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왔어요 완도에 왔어요 선생님께서 FTV 디코드 거기 오랫동안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를 좀 다시 드렸습니다 어제는 원투를 좀 해봤어요 이왕에 멀리까지 왔으니까 명사심리해수욕장 거기서 원투좀 놀고 오늘은 쭈꾸미선상낚시하러 왔습니다 완도 에이스오 승선했고요 12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고 3월 만조가 7시 52분 간조가 14시 6분이네요 아별물낚시네 네, 사용태클은 모짜르트 8초 리듬 아이오닉스 2초, 그리고 카캅사0 3 5 고추장으로 시작하고 싱커는 14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몰라서 토성채비 지렁이를 꽂아서 갖고 왔어요 포인트까지 약 15분 10분 정도 항의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수 피고 있는데 첫 포인트 도착하셨네요 자 고추장으로 시작합니다 14호의 고추장. 벌써? 아, 여기 오니까, 뭐 여기 자주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부독자님이셨더라고요 어허, 이야. 금오조침이라는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예, 품귀현상이랍니다. 금오조침 애자에만 나와가지고. 자, 저도 첫수 왔습니다. 오, 돈 투기 전에 한 마리 나오네요 수심이 깊다 아 어, 사이즈 실하네요 겨울이라 그런지 어? 알쭈다 12월에 쭈꾸미 2년만에 처음 오네 이 완도 쪽에 쭈꾸미 소식이 너무 핫해가지고 가정여행차 그렇게 왔습니다 여섯째. 요건 작다 해가 좀 뜨고 서해권 애프터는 해가 뜨고 외자가 좀 먹히는데 이거 한 마리에 서 저렇게 즐거워하시면 낚시 자체가 즐겁습니다 재밌게 즐기시러 오셨나봐 수심이 엄청 깊은 것 같지는 않고 한 20m? 20m쯤 될까?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완도의 수원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서해권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오, 히트하셨어 저도 한마리 그거 따박따박 나온 것 같아요 요건 좀작은녀어서뭐 <웃음> 작지도 않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도에 쭈꾸미가 이렇게 겨울에도 나오기 시작한 게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테스팅 하려고 하니깐 보셨나 봐자첫 포인트 3마리 괜찮네요 <웃음> 아, 옆에 시청자님께서 계셨는데 이게 그 완도 여수 고흥권에서 품귀현상인 그금호조침 애자라고 하십니다 개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선물 받았어요 야, 제가 이거 애기로 하다가 안 나오면 바로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께서 주셨어요? <웃음> 영상에 담아야지 선상낚시 <웃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주꾸미는 다들 좋아하시니까 정말 두 종류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네. 다 좋아하세요 네. 다. 솔직히 잡아갖고 집에 가면 할일이요 그럼요 생선은 이게 그렇죠 아이고, 네. 손질할 필요도 없지 맛도 <웃음> 좋지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아요다 좋아합니다 진짜 <웃음> 나, 시낚시하시 i n 다 그리고 포인트는 좌우로 한 번씩 b 릴 테니까 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낚시를 하십시오. 채비가 아, 뒤쪽으로 갈 때는 좀 무겁게 d 시고요 앞쪽으로 갈으로갈 때는 d a car, a n 오 a car, and a car, 다 n d 네그 a r and a car, and a car, a 이렁일를 한번 도성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낚시구독자님 낚시해라. 셨시 자, 수낚시 낮아지면 나오는 게낚시죠라 음. 밑에 해라낚시 아니야 저는 또 잡으신 걸 보니까 예자로 잡으셨다고요? 선물 받았으니까 써봐야죠. 금호조침인지 지렁이인지 어떤 게 먹을지 몰라도 서해권에서는 조꾸미잘 먹었으니까 토성이 거기에 금호조침 한번 보겠습니다. 예자가 조금 날리는 게 있어가지고 감이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입질한 줄 알았더니 입걸림이네요 오 나와 애자에 나오는구나 저도 한 마리 여기 포인트인가 보네 금오조쯤은토성쯤이 내자내리자마자한 마리 나온대요많아닌데요 지렁이 <웃음> 아, <웃음> 좀 드릴까요? 아니 아 <웃음> 인천에서도 그렇게 그 쭈꾸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지롱이 가 봤더니 <웃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도 한 명이 거기는 사성체. 예 예. 예 예. 예. 예, 오징어도 <웃음> 잘붙다고하더라요 오랜만에 쭈꾸미 낚시라 하지 많이 설레네요 이 설렌 기분이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로 입지로 담배를 빌려 그랬더니 자애자 좋아요 9월부터 시작하는 서해권 쭈꾸미는 조금만 인물감 느끼면 바로바로 바로 참지를 하는데 이 겨울 쭈꾸미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2초? 3초? 겨울조침 좋아 시절 좋다 뭐야 쓰레기야? 어우 시 좋다 하셨어. 사장님 카페 이름이 뭐예요? 목포로클럽? 거의 카페 활동 하신다고 하시네요 목포로클럽에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신 시청자님께서 금호조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 그걸로 꾸준히 잡고 있어요 <웃음> 아 목루쿨 목포로클럽 올해 목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세요네 물때 좋으면 막 진짜 쏟아져 나왔다고 막 그러시는데. 한번 아, 한번. 네. 어우, 잘 나.. 잘 나오네요. 자, 포인트를 많이 옮기시지 않고 낚시 시간이 기니까 제 입장에선 더 좋습니다 낚시 시간 자체가 긴게 아이젠 반대로 더주셨을까아 옆에 사장님 히트 저도 있던 줄 알았네 잘들 잡으신다 야. 자, 일들었으니까 채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딘지? 노란색 한번 써볼까요? 자, 메이저 핑크 한번 써보고 다시 고치자마자 안 나오는 건가요? 네안 나오네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니까. 줄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the t u n n e 수심은 안깊고딱 좋은데 대부분 뻘받치고 가끔 가다가 바지락 조개껍데기 받치고 진짜 추대신 애자를 달아야 되나 <웃음> 변태 채비 해야 되나 봐요 밑에 애자 달고 위에 고추장 달고 전부 다 그렇게 잡으시네 <웃음> 와또저쪽무가 내자와 애기, 혼용. 여튼 나오니까, 한번 따라 해봅니다. 와, 너무 무거워서 도대체 무슨 감인지 모르겠어. <웃음> 두둥둥 떠내려가는데 아, 오늘 나보다 풀린다 고 그랬는데. 좀 갈수록 더 추워지네요 해가 뜨고 화창하면 괜찮은데 아침에 동틀 때그 피딩이 잠깐 하고 속안 나오네요 사장님 간식이나 드시고 하시죠 네? <웃음> 속이 안좋은데 어, 빈속이 되니까 더 안좋아서 초코파이 좀 먹었습니다 애기 두개 달았습니다 먼치 안나오니까 이제 여러 마리 잡았는데 올래도 해봐야지 아닌거 같고 통벌인가? 항아리? 아 통벌이구나 이야 문어 통벌인데 저거 문어 있으려나?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와 정말 이 칼바람은 기온이 차가우니까 바람이 으슬으슬 춥네요 h 변태스럽네요. 안 나올 땐 변태든 못든한번 해봐야겠다. 여긴 점심이 라면인가봐요. 오, 그냥. 오. 네, 우와. 네, 좋다, 뭐, 그냥 고시네. 오늘 고시네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니가 꿈모터하고 한번 손실해서 한번 잡아보고 오늘 두 번째 잡으네요. 에이, 조개 껍데기네. 그래도 좀 살겠네요. 저 자는 동안에 아들이랑 집사람이 해줬어요. 갔어야지. 주시가 조금 안됐는데아 어, 이거 뭐 말도 안 나오고 얼마 안 남았습니까? 열심해 보겠습니다 잠 많이 못 자가지고 몸살 비슷하게 난것 같습니다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한거 보니까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타이러바 하면서 뭐 12시간 넘게 그렇게 해도 끄따구 썼는데 터성체비는 안 먹네요 오늘 오전 내내 해봤는데 완도에는 터성체비 안 먹습니다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네 오전에만 이 정도 나왔으면 여기 앞에 고수님들은 백마리찍이좋겠는데 어차피 말에서 안나오는거 그냥 씨알로 음. 중부하자고 이쪽이 왔는데 어. 그나마 시앗이 아니고, 다 나오네. 예, 네, 마리수 씨 같이 나오면 여기. 네. <웃음> 아이고야. 자, <웃음> 아, 그냥 3.5kg 자리 문어 나왔는데, 어. 옆에 다들, 통발을 빨리 끊으라고. 어. 5 k 한짜리 <웃음> 문어. 3.5요? 예, 네, 3.5kg. 싸가고 재봤다. 야저기록2 7백개안 되는데. 그것도 무시무시해 보이던데 다리 잡으니까 이렇게 되던데 <웃음> <웃음> 7월 다안가지월달 8월, 8월달에 어. 문어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어. 식구들끼리 왔는데 그때 배짧어요 올해 완도 괜찮았는데? 네 응. 문어? 리때 오셨다 응이 별로 안좋아다 사리 때우 나가가지고 사이라바나 간단하게 <웃음> 아. 때한왔 그냥 있라도 갓게만 해, 이제. 예. 참돔 <웃음> 75짜리다. 와. 와, 이거 뭐 문어야? 이야. 한한 아, <웃음> 한 마리가 한 두세 마리 꼴 되겠네, 이거. 갑오징어줄 알았네. <웃음> 예, 고맙습니다. 와, 이거 뭐 쭈꾸미야, 문어야, 진짜? 와. 예고도 없이 턱 하더니. 문어의 손맛을 주네 선생님, 자. 저한 <웃음> 아니 저쓰레기줄 알았어요 아, 묵제니카에도 딸려온거 보고 이 정도는 낮은데? 잡히면 멋시는 확실하네 옥지지 근데 악눈이 고추장않강이잘 되는 거만 들어오시면 꼭 그거 가져오세요 꿈인지 무지 진짜. 자신 누나 일색하고 쌍거리네 두 마리였네 갑자기 쌍거리라니 자 지금 3시 조금 넘었는데 아, 음, 제가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서있는데 아까는 괜찮더니 허리가 아프고 오늘 32마리 했습니다 32마리 있고 저보다 많이 잡으신 분들 많으세요. 아휴, 저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 아. 그냥. 자, 그냥, 어후, 종리가 될지 모르겠네. 와, 너무 힘듭니다. 시가 넘었는데로 들어가실 생각을 안하서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장님께 말씀드리고 좀 쉬어야 되겠어 몸이 오, 5분 단위로 막 뚝뚝 떨어지네 잡으려면 좀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에이스 좋은 선사예요 다음에는 에이스오 타러 온다면 타이라브 참돔 타이라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저는 손실은 좀쳐야 되겠어. <웃음> <웃음> 안 되겠어, 이제 도저히. 알수하 있습니다. 예.